안녕하세요 캠핑가요인 전문채널 빵인네팀 v 입니다 아, 얼마전에 5월에 가볼만한 곳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당일치기로 가볼만한 곳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행지는 모두 직접 제가 가보고 촬영한 영상이고요 여행지에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볍게 가기 좋은 경기도 당일치기 코스 첫 번째는 시흥갯골생태공원입니다. 시흥갯골생태공원은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287에 위치하고 있고요. 약 45만평 규모의 공원으로 국내 유일의 내만갯벌하고옛 염전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생태공원입니다. 시흥갯골생태공원에서는 실제로 염전체험도 가능하고요. 시흥 지역 생물이나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는 천이생태학습원, 사구식물원, 해수체험장, 염전체험장, 소금창고, 탐조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반 공원하고는 달리 시흥의 생태를 관찰하고 염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 특히 천이생태학습원이라든지 사구식물원, 탐조대 같은 곳은 공원 탐방객들이 갯골 생태를 관찰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도자리나 그늘막을 들고가서 편하게 쉴 수도 있는데요 그늘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가기 좋은 경기도 당일코스 두번째는 수원 화성입니다 조선 성과 건축의 꽃으로 불리우는 수원화성은 요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이 장원세자에 대한 효심으로 부친의 원침을 수원화성으로 옮긴 후 1796년 9월 완성된 성입니다. 수원화성은 수원성 혹은 간단하게 화성이라고도 불리는데 화성시의 화성도 바로 여기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현재의 화성시는 원래 수원시의 과거 명칭인 수원군에 속했었는데 1949년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시로 분리승격되면서 수원군의 자녀 이름을 이 화성의 이름을 따서 화성군으로 개칭한 것입니다. 어? 수원 화성은요 걸어서 관람도 가능하고 성벽을 따라서 산책로가 매우 잘 조성되어 있어서 길을 따라 걸으면서 보이는 경치나 소소한 볼거리도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화선문, 장안문, 황홍문, 방화수류정, 활터까지 이르는 성벽길은 조명이 상당히 멋져서 저녁 산책코스로도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황홍문 옆에 있는 호수인 용연 옆 언덕 위에 있는 방화수류정은 요 수원에서 숨겨진 데이트의 핫플레이스인데 방화수류정에서 보이는 화성 전체의 경관도 굉장히 좋고요 용연내 조성된 공원에서 올려다보는 방화수류정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풍경 정말 이쁘지 않나요 수원 화성은 성인 기준 천원의 관람료가 있습니다 가볍게 가기 좋은 경기도 당일치기 코스. 세 번째는 용인 농촌 테마파크입니다. 용인 농촌 테마파크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2006년에 12만 7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우리랜드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는데, 2008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바꿔서 용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용인 농촌 테마파크는 곤충체험장, 식물여행체험장 등을 비롯해 서 원두막이라든지 불레방아, 생태연못, 들꽃단지, 건강지압로, 잡나무숲 산책로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정말 시골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입니다 용인 농촌 테마파크는 시기에 따라서 봄에는 봄꽃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여름에는 또 나팟꽃축제가 열리고 요 가을에는 곤충페스티벌이 열리고 겨울에는 얼음꽃축제 뭐 이런것들이 열려서 사계절 모두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가족분들과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가볍게 가기좋은 경기도 당일치기 코스 네번째는 임진각 국민관광지입니다 임진각 국민관광지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은 마정리에 있는 관광지인데 서울에서 교통편도 편리해서 요매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파주 관광명소입니다. 임진각 국민관광지는 상당히 넓은데 임진각을 비롯해서 임진평화랜드, 북한기념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각종 기념비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평화누리캠핑장도 이곳에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화곤돌라도 새롭게 개장을 해서 민통선을 넘어서 관광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평화곤돌라가 생기고 나서 아직 가보지는 못해서 아직 타지는 못했는데요 다음번에 가면 꼭 타볼 생각입니다 임진각 국민관광지에 가시면 평화의 바람이 부는 언덕에 꼭 가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넓은 언덕에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이런 알록달록한 엄청난 수의 바람개비가 맞이해줍니다 언덕을 가득 채운 바람개비는 총 3천여 개 정도 되는데 알록달록한 바람개비가 동화같은 풍경을 만들어주니까 사진을 찍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임진강 평화누리공원 쪽에는 정해진 곳에 그늘막 설치가 가능하니까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가기 좋은 경기도 당일치기 코스 다섯 번째는 광명동굴입니다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제가 광명 가볼만한 곳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 곳인데 1912년에 일제가 자원수탈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을 시작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징용하고 수탈의 현장 이고요 해방 후에는 근대와 산업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식한 산업유산입니다 1972년 폐강된 후에 40여년간 새우젓 장소로 쓰이면서 담들어 있던 광명동굴을요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하면서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 곳입니다 광명동굴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찬 광명대표 관광명소이면서 한국의 100대 대표 관광지고 경기도 10대 관광지로도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광명동굴은 동굴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해서 동굴 곳곳은 수많은 예술가의 협업을 통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고요 어둠을 배경으로 한 빛과 뉴미디어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와인 동굴도 있는데요. 전국의 국산 와인 170여 종이 판매되고 있는데, 국산 와인이 한 곳에 모여서 판매되는 곳은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광명 와인 동굴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광명 동굴은 어른 6,000원, 어린이 2,000원의 이용 요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당일치기 여행지 다섯 곳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빵이네TV가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